저런 형이 아직 보고 있어가지고 기다리고. 소위 공부하고 카페에서 나와서 이 친구들이랑 다른 이 타러 가기로 해서 일단 집에 가려고 합니다. 이로 가면 학교 옆길인데 여기가 조금 거리는 험해도 빨리 갈수 있어서 급할 때는 이렇게 학교 옆길로 갑니다. 자전거 타기도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. 옷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용산에 가서 받아왔는데 한번 개봉해 보려고 합니다 푸지버브으로된 트레이닝복입니다 음. 깔끔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트레이닝복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이거 입고 이제 열심히 다시 운동 해야겠습니다 로들섬에 새로운 달이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왔는데 너무 예쁘네요